So, now, why is it h a 그림이 이상해. 여기 이게, 이게, 어, 그, 이제, 마이너스 1. 이런 수조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x에 이지 하단에 있는 원소가 이 y 지 하에 이제 중에서 3에 이제 다 대한 그림 아저 그림을 네. 다 그릴 순 없으니까 몇개를 뽑아서 만약에 저기 그린다면 그죠 저 그림이라면 다 y 가 3인 쪽으로 몰리는 거다 이런 네. 얘기인가요? 네, 맞아요.